근 사실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웰뱅피닉스의 막내 김예은프로입니다 그동안 우리 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기력 보충을 위해서 토마호크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볼까요? 뿌리고 오, 맛있겠다. 오, 소리 좋아요. 저 되게, 되게 잘하거든요. 믿어보세요.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개가 있잖아요 엄마 자장가 소리, 애기도 웃음 소리, 고기굽는 소리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팀원들 생각 많이 나요 저희 팀원들이랑 팀 리그 할때 외국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스테이크 가끔 먹거든요. 토마호크 스테이크 좋아하고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요. 스테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움 네어파입니다. 아마도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원래 경기 전에 이상하게 엄마가 좀 스페셜하게 챙겨주신 날에는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. 이번에 우승하기 전날 랍스터랑 전복이랑 회랑 이렇게 해산물로 엄청 맛있게 챙겨주셨거든요. 그러고 우승한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시면 저도 약간 부담감이 잘 먹은 만큼 잘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서 경기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먹기 편하게, 뼈를 좀 제거해볼게요. 이 정도면 미디움네요.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너무 배고파요. 맛있겠다. 먹어볼게. <웃음>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. 어떡해요 저만 먹어서 너무 죄송한데 <웃음> 음, 잠깐만 아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완벽한 토마호크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<웃음> 어디서 본 것만은 <건> <웃음> <웃음> 사실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먹방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조개 한꺼만에 갑니다. 저이 토마호크의 이름의그 유래를 알아요. 이게 도끼처럼 생겨서 토마호크래요. 도끼 같진 않은데? 탁구채 같기도 하고, 배드민턴 채 같기도 하고. 거의 뭐 홍콩 밤바다에서 야경을 보면서 보는 폭죽 같은 느낌. 딱한번 가봤거든요. 생각보다 둘의 조합이 좋은데요? 아,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먹으니까 대박이다. 왜 우리는 스테이크는 항상 파스타 를 시켰죠? 짜파게티랑 먹어야 되는데? 못본지좀 돼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. 기 <웃음> 견뎌 네 오늘은 이렇게 어, 기력 보충을 위해서 토마호크 먹방을 해봤는데요 맛있게 먹고 대회가서 더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 때도 많이 응원해주세요